4달러? 4달러! 4달러! 4달러! 4달러. 이집 4달러론 못사요 행복으로 사는 집 청신호거든요 서울의 청년, 신혼부부를 위한 홈! 청신호 행복, 돈으로 사겠어 <웃음> 돈이면 다내는줄 아나 돈으로 맞아볼래? <웃음> 시작 서울시 자 청신호 관리비 내